오늘은 호세아서 서론과 줄거리에 대한 그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성경 본문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 제가 <웃음> 읽 아, 오늘부터 이제 소선지서를 살피려고 합니다. 소선지서는 뭐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12권의 자, 작은 선지자라고 가리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디아 그 요나 미가나움 하바국 스바냐 하케스가리아 말라기 이렇게 12권입니다 소선지서라는 표현은 교부 어거스틴이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12권의 선지서를 한 두루마리에 기록한 사본이 있는 것을 보면, 오래전부터 이 12권을 하나로 여긴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웃음> 그 이제 사본들이 발견되는데 이것이 하나로 묶여서 한 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 이게 열두 권이지만 한 권이다 아, 하나로 여겼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열두 손지자가 각각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자기 시대에 전했고 또 만대의 교회를 위해 전한 것을 글로 남겼습니다만 열두 기록들을 후대 편집인들이 아마 한데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을 비롯한 현대역 성경은 대체로 마소라 사본의 순서대로 이소소지서를 배열합니다 반면에 헬라어 구약 성경을 보면 순서가 좀 다릅니다 호세아, 아모스, 미가, 요엘, 오바디아 아 이게 지금 미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호세아, 아모스, 미가, 요엘, 오바디아, 요나, 나움, 하박, 수반이, 하케스가 말라기, 이런 순서로, 순서가 달라요. 배열 자체가 그러니까, 성신의 영감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도 보면, 신약 헬라어 성경도 보면, 사번에 따라서, 그, 바울 서신 앞에 이야고보서 그, 그에서 유다서의 이 그, 에서 이제 유다서 이 공동 서신을 앞에 두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 소선지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이런 관점의 차이는 배열의 기준에, <웃음> 부터, 어 기준과 관련될 것, 된 것입니다. 대체로 이제 작성 연대를 그 정확하게 그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그거 작성 연대로 된게 아닌가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어느 성경책은 작성 연대를 또 정확하게 우리가 찾기 어려운 그런 그 소지서도 있습니다. 또 배서, 배열 순서를 그 순서에 대한 몇 가지 이제 학설이 있는데 각 선지자가 전하는 그 교훈에 따라서 배열을 한 것이다. 어, 근데 이것이 요즘 이제 이 학설이 호응을 얻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령 오늘 우리가 살필 호세아서 소선지서 중에 마지막인 말라기와 아주 비슷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수미쌍관법, 인크루지오 그 저기 기법에 의해서 그호세아사하고 말라기하고 짝이고 이렇게 이제 요엘하고 스가리하고 이렇게 또 짝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짝을 맞춰서 미가가 이제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소선시설 중에 핵심이다, 가운데에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 배, 아까도 봤지만, 그 배열 순서가 사본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꼭 그게 맞나? 그렇게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 <웃음> 1 2선지자들이활약했던 시대의 성격들이 다소선지서에 그그 붙어 있는데 <웃음>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그 침공에 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에 무너지고 이제 마침내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사건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때, 그, 몇십 년 전부터, 이제, 포로 이후에, 이제 귀환하고, 이제, 성전과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때까지의 그,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스라엘이, 그, 아, 음, 아, 요, 이제, 그, 그런, 그, 기간 동안에 된 내용들인데, 여기에 내용들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보면, 배도에 대한 책망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심,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 그리고 심판해서, 이제, 에, 그, 포로로 끌려가고, 그로, 그로, 그로 인해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구약 성경에서 살펴서 알지만, 구약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는 1차, 2차, 궁극적인 내용,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있잖아요. 그리고 성전 재건하는 것하고 성벽 재건, 이건 이제 1차적으로 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게, 아 단순히 그 1차적인 내용은 1차적인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도 안에서의 회복을 또 함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도 안에서의 그 회복을 함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도에 대한 내용까지 함의하고 있다. 구약,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 정점으로 이렇게 그 예고되어 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보니까 이게 쫙 늘어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실 그 주님의 그 종말론적 그 예, 예언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보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회복과 관련해갖고 딱 붙여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어려워했어요. <웃음> 아무튼, 아, 그런 아, 내용들이 들어있다, 이 소선지서의 내용은. <웃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어, 그 정도 일단 공부하고요. 어, 이 서론으로 제가 지금 보내드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에 대해서. 호세아서의 그 명칭은 저자인 호세아의 이름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야외가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호세아서는 열두 소선지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거죠. 유대교에서는 열두 소손지서를한 권의 책으로 부릅니다. 하여간 호세아라는 이름은 성경에 그네 사람이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 모세가 원래 이름인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꾸었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가 되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에브라임 자손의 관장으로 세운 인물의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민숙이 13장 16절에 나오는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도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영어성경에서는 이 왕과 이제 호세아 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 중에 그 호, 그 호세아 H-O-S-H 인데 H-E-A를 H를 빼버렸어요. 호세아 선자에게 그걸 구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웃음> 이스라엘 포로 후에 아 이제 여호와 와 백성의 언약에 대한 증인 중에도 호세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사람이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호세아 선지자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웃음> 저자와 기록연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호세아서의 저자는 선지자 호세아지요 그의 아버지는 부에리, 부에리,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라고 나오죠. 비평주의자들은 대부분 그이 호세아서의 내용은 호세아의 것으로 보지만 미래의 축복과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은 후대에 삽입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언을 믿지 않잖아요. 현대인들의 사고로는 어떻게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어? 그냥 그. 뒤에 그, 그 내용들은 뒤에 편입된 거다, 편집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보암 2세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고, 호세아서 5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몰락 때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위 찬타를 위한 반역과 시의 사건을 목격한 인물인데, 그의 사역기간을 추정하면 최소 25년 이상입니다. <웃음>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750년경 정도, 이제, 여로 보암의, 여로 보암 2세죠. 여로 보암 2세의 사역, 어, 말기짐에, 말기짐에 그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음, 그렇게 최소한 그렇게 따져봐서, 그렇다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음, 그렇다면 기록연대도 이제 그 정도의 기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 또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등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뿐만 아니라 아, 아모스 선지자보다도 약간 늦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대순으로 된게 아니다 하는 걸 이런 걸 보면 알수 있는 거죠. 북 이스라엘 출신으로 북 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활동을 하고 문서를 남긴 선지자는 유일하게 이 호세아 선지자예요. 아모스 선자는 지 남쪽 유다 출신 드고아의 목자였던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 이 문서를 남긴 그 선,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 유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호세아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음란한 이스라엘에 대한 끊임없는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하심을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그 시기에 하나님의 허용으로 축복을 받아 국가적으로 보호를 받으면 매우 융성했지만 그러니까 다이과 솔로몬 때의 지경을 그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수르나 남쪽 애굽의 세력이 그 나름대로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용을 해주셔야 그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강대국들도 자기 스스로 그그 그,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어할 때 제어 제어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융성하게 해주시면 융성하게 해주셔서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 아수르나 아직은 뭐 이제 바벨론 신신명 바벨론이 힘을 어, 얻기 전이에요. 얻기 전이니까 어, 이제 아수르나 남, 남쪽 그 애굽의 세력이 내부적인 문제든지 어쨌든지 그들이 그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어, 여로보암 2세 때그 넓은 땅을 처지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그런 융성한 시기에 더 타락을 하고 지도자들이 온갖 부동산 투기나 뭐 불법 가난한 자들을 그 착취하고 그런 그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에 그 역으로 반응을 한 거죠 역기능으로 반응을 해서 그렇게 <웃음> 더 악, 악, 악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의 우상문화에 그대로 미혹이 되고 이건 그러니까 사실 정사하게 자라가야될때로자라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거꾸로 이제 우상 숭배하고 자기 영광을 어, 위하는 일에 쓰, 쓰게 된다. 하나님 나라로서 사회의 공법과 정의를 전혀 나타내지 아니하며 부의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고 공정해야 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강자의 편을 들어서 도덕적으로도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어둠인데요. 예. 하나님의 명백한 계시가 있고 어, 선지자들의 활동이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제 이게참 어둠이 어둠. 그리하여 공이 <웃음> 이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엄미로운 진노를 나타내셔서 이방 나라를 어,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여 중한 징계를 하시지만 아주 영원토록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뭐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궁유를 다 취하시지만 또 다시 궁유를 베푸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회복하시려고 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 주님의 궁율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 열심이에요 언약적 열심에 의해서 그런 배려가 있는 거지 우리의 무슨 그 행위에 의해서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부정한 아내를 되찾아 관계를 회복하려는 남편과 같이 기꺼이 지식이 부족한 이스라엘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고멜과의 관계를 보이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선지자 이사야가 선지자 뭐 이사야도 그랬지만 그 호세아가 잘 나타. 내도록 한 것입니다. <웃음> 그리하여 호세아로 하여 금음난한 그 아내를 취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끊임없이 돌이키도록 합니다. 호세아 서 14장 1절로 3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르기를 모든 불의를 그 지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숯송아지를 대신하여 죽게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죽께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은 이니이다 할지니라 <웃음> 그 이제 에스겔서 2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도 그랬고, 이제 망할 때도 그런데 말을 타고 준수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행음했다. 그러니까 <웃음> 세상적으로 보기에 권력이 있고 똑똑하고 아주... 외모도 아주 준수한, 그런, 그런 것의 마음을 빼앗긴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정체성은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 거룩성을 나타내고, 그런 그 구별된 것들을 그게 사명인데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외모 그러니까 상황만 조금 이상해지면 아수르한테 가서 기웃거리고 말을 타고 준수하게 생긴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렇게 보이니까 아수르가 아수르 사람 또에굽도마찬가지 에고프도 말 타고 준수한 그 에스겔서 2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반복되서는 이스라엘, 그, 타락해간. 에스겔은뭐제 2차 그 포로로 끌려간 인물이잖아요. 주전 598년, 7년에. 그래, 그런 거거든요. 요거는 지금 그, 뭐한 1세기 더 전이 되는 거니까. <웃음> <웃음> 호세아가 바라보는 제출의 것과 새 언약에 대한 암시는 예수 그리토를 통한 구원과 회복과 그 완성을 나타냅니다. 오늘 1장 11절에도 이제 한 왕을 세워가지고, 한 두목을 세워가지고, 올라오, 다시 올라오게 하신다고 하죠. 그게, 그게 그리토예요. 다위, 다윗지라는 이름의 그리토라요 이게 새 다윗인 거 진짜 다윗이 되는 거죠. 예. 음. 이게 구약에도 구약에도 오직 소망은 그리스도예요. 어. 예. 음. 내 백성이 아니라. 뭐 분리된 민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 예언은 이스라엘 열 지파가 아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가 하나 되는 새 언약의 교회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하던 로암 미 했던 사람은 그 주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거죠. 암 암이라는 게 백성이라는 뜻이고암미 나의 그 주님의 백성이 되는. 혼세아서 내용 구조를 잠깐 보면 세, 셋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게는 그 여기 이제 김기찬 목사님의 이 여기 내용도 셋으로 구분하는데 저하고 구분하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뭐큰 뼈대는 비슷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김창대 교, 교수가 쓴한 권으로 뚫는 그소위 예언서라는 책,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저도 그걸 이제 사실 참고를 하긴 했는데, 저, 저는 이제 여러 권들을 보면서 이걸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이스라엘의 배교와 돌아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1장 1절에는 이제 표제가, 제목이 나오고요. 2장, 1장 2절부터 3장 5절까지 부정한 아내를 돌이켜 사랑하는 신실한 남편.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벌써 이제 제출해국과 그새 언약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부터 10장 15절까지 부정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4장 1절부터 6장 3절까지 이스라엘의 부정함. 그리고 6장 4절부터 10장 15절까지가 부정한 이스라엘 때는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자들에 대해 엄중히 심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11장 1절부터 14장 9절까지입니다. 부정한 이스라엘을 돌이켜 사랑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내용이죠. 1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 11장 12절부터 13장 16절까지 부정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또 나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14장 1절로 9절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어, 돌이키시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머리에 요렇게 두어주시고, 이제 오늘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줄거리는 이제 제가 지금 구분한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머림말은 1장부터 3장이고요. 이게 이스라엘의 배교와 미래의 소망 돌아올 것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본론은 4장, 본론 1이 이제 4장에서 7장까지고, 어, 그 다음에 본론 2가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진말이 11장에서 14장. 그러니까 본론, 서론 본론 결론으로 치면 똑같아요. 저하고 구분한 것하고는 똑같습니다. <웃음> 우리가 앞서 이제 소선지서의 그 신학을 앞, 간단하게 살펴다면 이제 소선지서의 어, 어, 그 호세아, 토손지서인 호세아의 그 문학을 살피도록 합니다. 문외적인 측면으로 어 살펴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문외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어학적인 연구에요 다, 저, 제가 개혁교의 회그 3대 성경 해석의 원리가 뭐냐면, 언어, 단어적인 연구고,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연구고, 그다음에 신학적인 연구예요. 이세 가지 사도 시대 때부터 오늘까지 그 성경 해석의 원리가든. 이게 문해적인 연구는 이 단어적인 연구예요. 단어적인 연구라고 하는 것은 뭐, 뭐 단순히 그 개개 음절이 아니라 여기 문장까지, 또 전체 구조까지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앞에서 이제 소손지서의 주제가 구속사건과 붙어있음을 말씀드렸는데, 곧이요,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호세아서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자, 아까 여로 보암 시대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우시아 시대하고 겹쳐요. 790년, 주전 793년인데, 우시아가. 통치를 시작해서 753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아, 그래서 50, 그, 그, 52년 정도 사역을 해요. 이 우시아가 아, 북쪽, 아, 남쪽 유다에서는 제일 오래 통치한 왕. 아, 제일 오래는 문하세가 제일 오래고요. 문하세는 55년 통치했는데, 두 번째로 올해 통치한 인물이에요, 우시아. 이 793년인데, 이제, 이, 이 누구야, 여러 보암 이세는 791년. 그때부터 41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보암 이세 통치 시대하고 우시아 통치 시대하고 이제 많이 겹치는 거죠. 거의, 뭐, 거의, 음. 그, 거의 겹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나머지 그 여로보암 밑에 그 스가랴나 살룸, 문하의 무부가야 뭐 이런 인물들을 거론하지 않은 거는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이제 아주 악한 왕들이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로보암 이세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 아무튼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실 뜻을 인류 역사 가운데 거룩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그 사건들을 성경 저자들이 기록할 때 깨달은 것들을 잘 드러내려고 그 심오한 줄거리에 담아냈습니다. 줄거리만이 아니라 심지어 표현 하나하나까지도 성신께서 가르치셔서 그렇게 쓴 것이죠. 그래서 뭐 우연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 무슨 그, 글을 써나갈 때도 뭐, 그냥 우연히 뭐, 내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 그게 딱 맞았다, 이게 아니고, 성신께서 감동할 때는 구소 전에 개시와 연결돼서 그 글을 쓰게 하는 거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어, 써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신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도무지 그 말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 하나까지도 성신께서 다 가르쳤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 13절에 보면,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이, 그, 이제, 분별한다고 했는데,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도 스 안에서 행하신 이곳, 하나님 안에 품고 계신 비밀을 성신으로 사도들에게 알게 하셨는데, 사도들이 말 한마디도 성신의 영감을 받아서 썼다. 물론, 세상에 없는 말을 쓴게 아니고, 사도가 없는 말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어, 예외적인 것이고, 많이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 일상으로 쓰는 말들인데, 이 성경의 그, 신학적인 내용, 교리적인 내용, 역사적인 배경을 담, 담은 내용, 이런 것들을 그, 그, 함의한 그런 용어들을 채용한 거죠. 그처럼 선지자가 성신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 구전이 일상적인 현실의 그 적절한 표현법과 줄거리를 순줄로, 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웃음> 구전, 맨 처음에는 이제 구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록이 된 거잖아요. 전승으로. 줄거리에 담긴 주제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배도에 깊이 빠져서, 곧 아수로에게 패망할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기이한 사랑으로 그들을 돌이키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음란한 고멜을 다시 돌이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돌이키신다 하는 거죠 그 사랑이 얼마나 기이한지 아까 우리는 14장 1절부터 3절 읽었는데 여기 14장 마지막 부분 8절로 9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반이 있으리오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봐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잔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의 관원들의 지혜도 아니고 세상의 그 철학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신 결과인 것입니다 우상에 빠져있는 에브라임이 장차 이제 우상을 다 버리게 되는데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상을 섬겨 열매 맺지 못하던 그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알겠나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과 3장 끝에서 전하는 교훈을 깨닫는 데서 이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이서 1장 11절, 본문 마지막절인데 이게 유다 그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농부가 씨를 뿌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씹뿌리는 자로 오셔서 회복하실 것들을 다 함의한 그런, 용어들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스 3장 5절에 보면,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하나님 여호와와 그 하나님 여와와 그왕 다윗을 구하고, 마릴의 경외함으로 여와께로와 호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기는 여호와와 그왕 다윗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1장 11절에서는 한 두목을 세워서 한 두목이 다윗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것 그한 두목 곧그왕 다윗이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은 나는 푸른 잔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는 이 신비를 맛볼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뭐 포도나무 비유뿐만이 아니라 이제 에베소서 4장 또 15절, 16절 또2장 15절 등에서도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머릿말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제 머릿말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말도이거이 내용을 다 어, 보기는 어렵네요 3장 전체 다 내용을 보진 않고 적당히 끊겠습니다 <웃음> 머리말이 1장에서 3장인데 이스라엘의 배교와 미래의 소망 그리고 돌아올 것에 대한 에, 내용입니다 <웃음> 방금 말씀드린 내용위에서머리말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웃음> 호세아가 여호와의 명을 따라 음행한 여인과 혼인하여서 세 자녀를 낳는 게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행음한 여인처럼 여호와께 배도함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2장 1절로 2 3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 호세아가 여호와의 명을 따라 음행한 여인을 사랑하여 돌이키게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이 똑같이 어,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낯선 여호와의 명령을 담, 담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명령이라고 해요. 어떤 학자는 이제 이상한 명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선지자라면 보통 제사장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 아내가 굉장히 정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음란한 아내를 취하라고 하니까 이게 이상한 명령이잖아요 기존의 계시의 기존에 내용과 반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낯선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상한 명령입니다 사실 거룩한 선지자하더러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혼인규례에 비추어 이 명령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부정한 사람하고는 이혼할 수 있잖아요 부정한 사람은 이혼하고 예, 저기, 얼마든지 살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또 그와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예, 이게 이상한 명령이죠 사실 이스라엘이 여와를 버리고 바하를 쫓아가는 것은 더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큰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 많은, 그 언약과 관련된 표적과 이적을 보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또 우상숭배에 들어가나? 음란한 상태로 나아가나?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는데, 호세아스 사자에. 분명히 지식이 주어져 있는데 그 지식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에 대해서 그 지식을 운용하는 바에 대해서 전혀 자기 그걸 몸에 붙여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여호와께서 호세야에게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바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에 있습니다 <웃음> 이스라엘의 배도가 호세아 2장의 혼인의 이미지를 통하여 다루어집니다. 이사야서 1장이 그 전체 이사야를 이해하는 열쇠 같은데 호세아서도 마찬가지. 호세아서 1장, 호세아 1장 일장 3종 1장에서 3장도 그렇다. 그런 이제 본문 1장 1절을 보도록 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아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첫 낱말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이것이 이 책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심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장1절로2 절을 우리가 참조해 보면 알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탁 계시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했는데, 이게 <웃음> 우리가 저기 골로에서 어, 1장 9절 이하, 어, 그것도 지난 주일날 살펴봤잖아요. 그 주일날 오후에 봤는데, 그, 그,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 그, 그, 그 아는 것은 곧그 그리토를 아는 거잖아요. 그리토를 닮아가고, 그리토를 알고. 그러고, <웃음> 이제 그럴 때 신령한 그 전투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신령한 전투를 어떻게 이루는가 할 때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로부터 그, 그, 거기에 내용 그러니까 시작부터 진행 완성이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할수그 내가 할수할수 있는 게그 오직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굴레 안에서 그 영광을 취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우리가 따로 뭐 창의적인 머리를 써가지고 뭘 어, 성신의 인도를 안 받고 내 쪽에서 뭘 어떻게 힘을 써가지고 무슨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런 거는 없다 하나님이 다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친히 이루시는데 심지어 자기 백성이 어긴 그 언약을 대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어겼잖아요 근데도 그 일을 이루, 이루어 가시잖아요. 당신 스스로 매이신다 우리가 이사에서 55장 이런 말씀은 외워도 되는데 이 55장 10절로 11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싸게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양식을 준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면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은 이게 우리 지난 지난 시간에 이거 얘기했죠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가지 않고 그렇게 돌아서 이제, 결실을 맺고, 가, 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원래, 그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개혁 성경에 잘못 해석이 되어 있는데,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루,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룬다는 걸 아니까, 누가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 말씀이 결과를 내는 것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써 나갔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고생하고 그그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고생하고 그 아, 힘들게 인내하고 그리 참그 하나님 앞에 참 인정받을 만한 일 이런 얘기를 안 쓰고 말씀이 결과를 낸 것을 이렇게 툭툭툭툭 그냥 그, 지금, 그, 루가우니아 지역에서 소아시아로 이게 비두니아, 본도이 쪽, 뭐 브루기아, 여 갈라디아 쪽으로 또올래다가 아시아 쪽으로 못 가서 그쪽으로 가들려다 다시 올라가려다안돼가고 다시 내려와서 무시하러 해서 들어와로. 그게 얼마나 긴거리냐니그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썼잖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간단하게 썼어요. 예,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신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뭔가 말씀이다. 이게 말씀이 은혜의 방도란 말씀에 착념하지 않고는 우리는 존재의 당위도 없고, 존재의 가치도 없고, 존재의 영광도 없어요. 존재의 목적도 못 이루. 대신 이루시는 이것이 바로 먼저 말씀하시는 사실. 그과 그 아울러 그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언하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말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말씀이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적의 선지자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나오고, 17장 15절 이하에는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너희가 왕을 구하려면 이런 왕을 구해야 된다. 18장,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서는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을 모세가 말하죠 그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시는 그분이실로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전합니다 예적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그 말씀이 다 한다고 하 성자 하나님만큼 하나님과 그 뜻을 전할 이가 없습니다. 이그 우리가 이제 설교할 때 본문을 그대로 하는 거라 그러지. 본문을 요리하는 게 아니라, 개인 본문이 있는 그대로 성경은 자증적 진리니까 본문 있는 그대로 그것을 설교하는 게 그게. 설교예요. 진짜 그게 하나님의 계시를, 그, 전하는 것. 자기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성도를 많이 모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지.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 성자 하나님만큼 하나님 만큼, 하나님, 뭔가 그 뜻을 잘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실 그리스도의 영께서 호세아에게 오실 메시아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아, 이것도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한다 이,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이 말씀이 주어지면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응을 보이는 게 은혜예요. 반응을 보인. 반응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을 안 보이면 이게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생명이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찌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반응이 없어 감응이 없으면 이게 그게 생명의 말씀인가 구속의 말씀인가 창조의 말씀인가 이게 결국은 완성을 이루는 말씀 그게 안돼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 안 되는 거 <웃음> 오늘 저 말씀은 호세아에게 임한 이 말씀 이게 곧 지난 주일날도 말씀했던 그 말씀과 다 연결되고 주일 오후에 말씀했던 내용하고도 연결된 혜의 방도로서의 그 하나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응.